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74th love letter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단다 넌내 거니까 한국어 제목이 있구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단다 넌내 거니까 영어 같이 외웠으면 좋겠는 것은요 I've called your name You're mine I've called your name You're mine 예, 내가 너의 이름을 어, 불렀다. 이더 메시 더 메시지라는 번역본에 이사야 사십삼장 IJ야죠 영어로 IJ야 사십삼장 일절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 그요 동영상 안내에 제가 CV 버전에서는 I have coached I have coached by name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한번 같이 볼까요? 예, 그러네요. I have called you by name, by 어떤 이름으로, 예, 어떤 수단으로, 이 수단의 뜻은 아닙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한심한해하다 보니까 수단의 뜻으로 쓰는 거는 뭐 by bus나 뭐 이런 거죠. 예, by name 이름으로 너를 불렀다. Now you belong to me, belong to me가 나에게 속해 있다. Your m i n e 이게 좀더더 더 메시지가 와닿는 것 같아요. 예. 어 젊은 분들 중에 뭐 연인 전화번호를 내꺼 이렇게 해놓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게 가장 와닿는 좀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단다. 넌내 거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 유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 내가 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교회에서 많이 드리는 그런 찬양곡 제목도 있고요 어, 오늘은 늦었음에도 약간 분량이 좀길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 이걸 준비하다가 제 개인적으로 좀 터치가 많이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할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예. 어, 오늘 못하면 또 다음 주에 할것 같아서 늦은 시간이지만 나름 즐겁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 제가 이전에 굉장히 인상 깊게 본 다큐멘터리라 그럴까요 리, 리얼리티 쇼라 그럴까요 그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제가 예, 기억력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웃음> 어... 그 프로그램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프로그램이었냐면요 그 이혼 직전에 있는 커플들이 극적으로 다시 이제 이혼하지 않고 어 사실 이혼 직전이라고 하면 제가 결혼을 해보진 않았지만 어 사실 갈 때까지 간 거잖아요 뭐 싸우다 지쳤을 것이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이제 수포로 돌아갔을 때 이혼이라는 거를 결심을 할 텐데요. 물론 쉽게 이혼하는 커플도 요즘 있다고 하지만, 어, 어렵겠죠. 그 결정까지는. 그런데, 어, 이제 전문가들이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전문 상담가와 또뭐 그런 연극 치료 이런 거 있잖아요. 역할극을 하면서 뭐 이런 어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는 행동들은 좀 의외로 단순했어요. 접근하는 방식은 제가 볼 때는. 어, 그거는 뭐냐면, 어, 상대 배우자의 과거의 그런 현재의 성격과 뭐안 좋은 습관이 있다면, 말투가 있다면, 어떤 자세나 행동이 있다면, 이거를 형성하게 만든, 어, 배우자의 과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어 저는 사실이 굉장히 늘 사실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 영성이라는 것도 사실을 사실대로 볼수 있는 것이 어 영성의 출발이라고 믿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저의 기준에서 볼 때도 그 전문가들의 작업이 굉장히 이런 사실에 입각해 있어서 기억에 더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역할극이라든지 연극 같은 것도 어렸을 때 아버지 역할을 해본다든지 특히 이제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한국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저번에 드렸었는데 어 그래서 그 상처를 찾아내다 보면 음 이제 상대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했는데 저 사람이 왜 자꾸 저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할까 어 나를 힘들게 했던 말씀드렸듯이 경험들, 상처들,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가지게 만들었던 과거의 그런 아버지에게나 또는 어머니에게나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들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발견하게 되면서 뭐라 그럴까요? 남자든 여자든 보호본능 같다고 그럴까요? 그래도 한때 가장 사랑해서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기적같이. 아, 내가 이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 나를 힘들게 했던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이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것이 저런 상처들 때문에 생겼구나. 어. 굉장히 눈 녹듯이 예. 뭐 그것도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뭐 조작이나 주작 조작 간별사가 아니지만 충분히 어 조작하지도 않, 조작하지 않아도 저렇게 될수 있겠다고 저는 어, 사실이라고 보였습니다. 뭐 조작된 프로그램도 많이 뭐 있겠지만요. 예. 뭐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음, 영어로 happily ever after라고 하죠. 그에 쭉 happily happily ever after 꾸준히, 그냥, 내내 행복하게 살았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하지만, 하여간 그, 감격적인 장면을, 대부분이 이렇게 막, 부둥켜, 부켜 안고, 이렇게 울더라고요. 아, 당신이 이렇게 과거에 힘들었구나, 뭐 이런. 근데 모습이 참 보기에 좋았어요. 사, 사랑이라는 것이, 어, 상대가 성공하고 잘 나갈 때, 여 결혼사역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가난할 때나, 부활할 때나, 진짜 그게 아름다운 사랑 아닐까요? 예, 살다 보면, 뭐. 잘 되는 때도 있고 안 되는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상대의 상처를 치유, 치유, 치유해주고 치유 감싸주는 그런 감싸주는 것이 사랑이란 아름다운 사실을 제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깊이 느껴서 되게 오래전 진짜 뭐 10년 이상 전에 본것 같은데 어 기억에 계속 남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또 오늘 제목 관련해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또는 신께서, 하나님께서 어, 우리가 가장 낮은 모습일 때, 우리가 가장 상처받은 모습일 때 우리만이 아닌, 여러분이나 제 자신만이 아는 고질적인 약점들, 상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 노출되어 있을 때 사실은 신께서 찾아오시는 특별한 시간이 될수 있다는 점을 오늘 굉장히 강조를 드릴 겁니다 어저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저도 끊임없이 체험하고 있고 예. 음 오히려 나의 약점 때문에 나를 내치기보다는 신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나의 상처나 이런 것들을 그분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에 어, 확인시켜줄 수 있는 찬스라고 그럴까요? 기회라고 그럴까요? 사랑의 본보기로 삼으신다 이런 확신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어... 말씀은 오늘은 좀 마지막 부분에 같이 좀 보도록 하고요 음... 제가 여러 가지 오늘 생각을 해봤는데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차차 얘기를 하겠고요 예. 음... 하나를 좀 쉐어를 하겠습니다 뭐 가끔 얘기를 드렸는데요 예, 지금 여기 구독자 분들 중에 제가 어린 시절 신앙생활 을 같이 했던 친구들이 여러 명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구독을 추소했는지또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냥 저의 아는 한도 내에서는 어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과 신앙생활 같이 시작했던 시기에 이제 머리가 굵어지는 게 사춘기 그러면 이제 중학교 고학년 (2학년) (3학년) 그 때쯤에 제 기억에 어~ 이제 부모님께서 사업을 이제 잘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부도를 맞게 됩니다 어~ 뭐 부도를 맞게 되면 어~ 갑자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갑자기 몰려왔어요 예그 전에는 막 기사 아저씨도 집에 계셔서 제가 뭐 소풍 갈때 기사 아저씨를 아버지가 빌려 주셔가지고 어막 당시에 나름 이제 제가 자란 곳이 파라군 서울의 부촌 중에 한 곳인 반포에 있었는데 물론 그쪽에도 소형 평수 아파트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 아버지 차 괜찮은 차에 친구들을 소풍 그 장소까지 데리고 가고 당시에 그런 게 유행, 유행이었는데 저도 꽤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한 다친구들 넉넉한 집안에 그 자제들이 라 너무 귀여워 넉넉한 집안에 태어난 친구들이었는데도 이제 저희 아버지 그 차와 이제 기사를 보고 어~ 굉장히 뭔가 인정해 준다고 그럴까요 <웃음> 되게 유치한 얘기인데 어린 시절에도 굉장히 어, 그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다 없어졌죠. 예, 부도가 났으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기사는 고사하고 차가 있었나. 차도 거의 생계를 위한 차로 바꾸셨던 것 같고, 아버지가. 하여간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 거기에 대한 얘기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거 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번 부도가 나니까, 이제 재개하기가 굉장히 힘드셨고요예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좀 그렇다고 하죠 예 그렇게 시간이 쭉 흘러서 제가 이제 대학교 대학원생 어쨌든 이제 굉장히 주머니가 가볍다 그러죠 돈이 없는 신학교에 다니는 이제 제가 학생이었는데 사실 그 시기가 정말 오늘 이따 표현 중에서 어떤 메시지에 어, personal god이라는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이 있었어요. personal god. 영어에서 막 개인적인 질문을 할때 that's that's too personal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that's personal. 우리가 람은내 프라이버시야 이런 게 약간 콩글리이라고 하고요. 또 영어 강사의 면모가 나오네요. 저도 다 주워듣고 다 배우고 한 것입니다. that's personal 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프라이버시다. 그러니까 너무 사적인 질문하지 을 말아라 이런 이제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던데. Personal God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사적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만의 하나님이다. 오버하면 약간 그러니까 나만 잘되고 이런 이 뜻이 아니고요. 나를 개인적으로 잘 알고 챙기시는 그런 굉장히 디테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어, 표현입니다. 뭐 그거는 성경의 전체를 볼때다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또한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예. 신이 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사실 어, 말도 안돼 어떻게 뭐 너를 챙기는데 나를 챙기고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어쨌든 제가 굉장히 주머니가 가볍던 시절에는 이 personal god 정말 나를 챙기시는 예. 사적으로 나를 챙겨주시는 신을 가장 많이 제가 피부에 낚 어, 피부에 와닿게 느낀 시간이 아닐까. 지금 돌아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이제 아버지가 부도가 났다는 얘기도 드렸고, 또 당시에 또그 부도나서 어려웠었는데, IMF라고, 그것도 영어로 IMF crisis라고 하던데, 금융위기가 또 닥쳐서 정말 많은 사업체가 이제 부도가 나죠. 모든 전국민이 어렸던 시절로 기억하는데, 부도가 난 상황에서 IMF가 또 오니까 뭐더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조금씩 받던 용돈도 부모님이 이제 주기 싫어하는 분들이 전혀 아니세요. 굉장히 넉넉할 때는 뭐 친구들이나 주변까지도 챙기셨곤 하던 분들이었는데 이제 용돈이 끊긴 거예요.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더 힘드셨겠죠. 예. 요즘도 가끔 그때 얘기하면 되게 안타까워 하시는데 어머니나 뭐 아버지나. 어쨌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 근데 재밌는 것은, 당시에 제가 이제 먹는 거 좋아한다는 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은근히 약간 미식가인데, 예, 돈은 없는데 먹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웃음> 난감하죠. 예. 근데 진짜 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서, 어, 신기하게 많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그 메뉴를 많이 먹여주셨어요. 어, 정말 진심이에요. 그, 뭐 먹는 얘기, 먹여주신 거 하면 은 정말 한두 곳도 없습니다. 예. 뭐, 여러분 중에, 뭐,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야, 그거 뭐, 우연의 일치지, 뭐, 그게 뭐, 대수라고 이렇게 얘기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음, 일단 이제 탕수육을 제가 잊지 못할 인생 탕수육이 있는데, 탕수육 맛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가끔 먹는데요. 이러니까 이제 살이 안 빠지는 건데, 어쨌든. 어 탕수육 먹고 싶은데 진짜 돈이 없는 거예요 어 기숙사... 예. 당시에는 기숙사는 라 사실 지금도 그렇지 지, 지금도 그렇죠 제가 대학생들 물어보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멀리 사는 사람들 우선적으로 기숙사에 이제 입사권을 주잖아요 근데 당시 에 했던 건 제가 희한하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학생이다 이렇게 주변에서 <웃음> 저를 잘 아는 이제 신학교 학생들이 추천을 해줘 가지고 서울에 사는데도 제가 기숙사 생활한 시기가 있습니다 어 재밌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그 신학교 학생들이나 또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았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기간도 있었네요 예 저도 남들을 도와주는 삶을 더 살아야겠어요 어 그때 탕수육 얘기죠 예 그때 이제 상수육참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 같은 거 후배 저보다 한 1년인가 했던가 1년 아니었던 거몇년 후배인가 했던가 후배 저를 잘 따랐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나중에 사랑의 교회 어 교육파트 부목사로 오래 있다가 지금은 다른 교회 부목사로 있는 것 같은데 아이 친구 결혼식도 가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 친구가 기숙사에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는데 갑자기 탕수육을, 따끈따끈한 탕수육을 정말 그 대짜는 하여튼 뭐 사이즈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꽤 많은 양이었어요. 친구는 뭐좀 집이 넉넉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걸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어, 뭐 정훈이 형, 뭐 이거 드세요. 이러면서 저자초종을 들어보니까 이제 근처 학교 근처에 이제 친척분이 제가 뭐~ 무슨 뭐~ 삼촌인지 뭐~, 뭐 누군지 모르겠어요 작은아버지라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간 찾아와서 이제 어~ 이제 음식을 사주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다른 걸 먹다 보니까 뭐~ 짜장면을 먹었다 그랬나 했던간 짜장면과 군만두를 먹었다 고 그랬 먹고 나니까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탕수육을 이제 도저히 못 먹겠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도 잘 먹는 친구인데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네요. 키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거구의 친구인데 어쨌든 그래서 못먹겠어 배가 불러서 이걸 어떻게 하나 했는데 형 생각이 났대요 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랩핑을 해갖고 싸갖고 왔더라고요 대박이죠 그래서 정말 맛있게 먹었던 또그 후배는 배가 불렀기 때문에 제가 참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고 어좀 신기하죠 그리고 또 삼겹살 잊지 못할 인생 삼겹살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또 삼겹살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 혼자서 고기를 먹는다는 거는 돈이 있어도 좀 얼굴 두꺼워야 되는데 이제 돈도 없던 때니까 또 약간 철향 모드로 들어가는 시점에 아, 이제 신학과부터 여러 가지 과어 저보다 한살 많은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친목 모임이 있었는데 굉장히 멤버들이 어 사람들이 좋았어요 그리고 저도 다 친해가지고 이제 그 근처, 학교 근처에 자취하는 집에서 회식을 한다고 저를 부른 거예요. 사실은 저보다 이제 한살 많은 사람들이니까 제가 낄 자리가 아니었, 아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제 맛있는 거 먹는다니까 제가 갔겠죠 또. 예. 갔는데 웬걸. 정말 양질의 삼겹살을 정말 많이 이제 사갖고 와서 저녁 내내 불판에다가 삼겹살을 굽고, 뭐, 등간 배 터지게 먹었던, 어, 방금 뭘 먹었는데도 이 1시 43분에 또 갑자기 삼겹살 얘기, 먹는 얘기 하니까 약간 출출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이래서 문제입니다. 예. 어,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뭐, 등간 비만 때문에, 뭐 여러가지 우려사항을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헬리코박터균이 조금 나왔다 그래서 그 약을 지금 먹고 있는데 약이 좀센거 같아요 약을 많이 주더라고요 예. 어쨌든 자 어, 건강관리를 저도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시고요 예. 삼겹살 얘기를 했네요 이런 기억들이 정말 밤새도록 <웃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특히 그 시기에 그 어려웠던 시기에, 어, 객관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인데 참 재밌게, personal 가시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마치 제 옆에서 그 메뉴를 들으셨던 것처럼, 신께서 이런 걸 이렇게 공급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 너무 많이. 예. 어, 그때 먹었던. 사실, 그 음식들이 제가 진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생각났던 게,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우리 이제, 우리 구독자 중에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있죠. 예. 어, 교회 동기들, 동기들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뭐, 수레바퀴라는 이름으로, 예. 그,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예. 굉장히 지금 생각해도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이제 모임을 한 다음에, 한참 먹을 나이니까 이제 끝나고 나면 엄청 배가 고프거든요. 그럼 반포라는 그쪽에 이제 미소의 집과 에프라우스라는 즉석 떡볶이집이 있습니다. 지금 에프라우스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에프라우스가 서울 (3대) 떡볶이집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어~ 여기로 이제 몰려갑니다. 뭐~ 대부분 남자들 위주로 가, 가끔 여자들 같이 갔던것 같은데 어쨌든 정말 많이 시켰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잘 먹을 때니까 뭐 주로 이제 즉석도 국기 기본으로 시키고 미소의 집은 순대볶음, 그리고 순대튀김인가 볶음인가 순대튀김이었던 것 같은데 튀김순대 그리고 애프하우스는 튀김만두인가 볶음만두 같은 그런 거가 있었는데 또그 맛을 잊지 못한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무식할 정도로 어 지금 그때 먹던 었 친구들 얼굴이 떠오를 정도로 많이 먹었어요 목까지 정말 찬다고 그러죠 예. 또 남은 거 가위바고 해서 먹고 참 하여튼간 어... 뭐 당시 학생 시절이니까 사실 뭐 용돈을 많이 받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 이제 십시일반 해가지고 근데 그때 떡볶이 맛을 잊지 못한다는 거죠 어... 퍼스널 가시라는 표현을 계속 오늘 하게 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신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어~ 조금 누추한 음식 뭐, 누추하다는 누추한 음식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게 진짜 꿀맛으로 느껴지고 서로를 생기는 마음 어~ 좋은 사람들 그래서 시너지가 생기면서 참 행복했던 이 진짜 신비로운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성경에서도 아~ 또 바로 앉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제 다리를 꼬고 하니까 목소리가 또 갈라지네요 예. 어 성경에서도 세상에서 가난한 이들이 믿음의 부한 이들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이해가 돼요. 예. 어, 가난한 이들은 사실 더 이제 절실하죠. 어, 그니까 신께서 채워 주실 때더 절실하고 더 이렇게 감사하고 더 믿음이 충만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어, 제가 더 이제 넉넉해진 다음에 이옛날의 맛을 생각하면서 먹으면 사실은 같은 맛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제 영어 수업이나 카페나 제가 이제 생계를 위해서 하는 어, 이런 일들이 사실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자영업자들이 지금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을 보시고 뭐 뉴스를 보시고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저에게 또 이런 시기에 굉장히 놀라운 기적을 신께서 경험하게 하고 계세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우리 홍대비대생 우리 특출한 알바생이 한명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이 친구의 어떤 리딩 이 친구의 리딩이에요 이 일에 있어서 리더 역할을 했어요 어린 친구인데 하여가이 친구의 활약으로 어, 저희 카페내 노후한 시설 인테리어들 이제 바닥이 굉장히 좀 지저분해 가지고 어 그랬는데 이제 바닥도 어 굉장히 경제적이면서도 깔끔하게 그리고 가구들도 가구들도 기적적으로 또 교체를 하게 되고요. 예뭐 얘기가 좀 너무 긴데 하여 기적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페인트칠을 뭐이 친구가 거의 다 했고 소품 정리 뭐 이런 거 요즘에 당근마켓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처에 있는 분들이 저희 테라스에 제가 관리 못하는 화분들 이런거 싸게 내놓으니까 그냥 아름아름 오셔가지고 예 지금 거의 테라스도 비어가고예 테라스 처음에 의욕적으로 식물이나 이런거를 비싼 돈 주고 많이 샀는데 관리를 못하니까 이게 참예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매우 경제적인 가격으로 완전히 좀 새로운 카페 뭐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긴 있지만 어~ 이전에 저희 카페에 왔던 분들이 다시 오시면 완전히 달라져버린 예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프로젝트를 기꺼이 기쁘게 힘든 일을 혼자 많이 하면서 리딩해준 홍대 미대생 알바생 저의 평생의 은인으로 제가 모시기로 예. 그래서 오늘도 하여튼간 어~ 어린 친구인데 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알버 선생님도 격려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앞으로 내가 도울 일이 꼭 생기기를 바란다. 진심이었어요. 예. 어, 그래서 하여튼 객관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일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예, 완전히 기적적인 방법들로 새카페가 돼버렸어요. 진짜 이럴 때 이제 교회이 다니신 분들이 할렐루야 이게 나오는 거죠. 예. 어 그리고 또 오늘 뭐 제가 사실 고마워서 맨날 밥을 사줘도 전혀 아깝지 않은 친구인데 그 알바생 어머니가 아 사장님 고생하시는데 다른 알바생들하고 또 밥을 먹으라고 돈을 주셨다고 합니다. <웃음>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닌가요. 예. 제가 사줘도 이게 진짜 모자랄 판에 예. 그래서 우리. 그~ 이제 알바생 두 명하고 저하고 오늘 저녁을 예쁘게 바뀐 카페 윈도우 씹 창가 자리에 앉아서 회를 시켜서 실컷 먹었어요. 너무 행복했죠. 예. 어~ 그~ 알바생 홍대민 대생 어머니가 저보다 딱세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누님으로 보시기로 예 그렇게 <웃음> 이게 나오니까 좀 너무 웃기네요. 예. 이런 것도 제 작은 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 사실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이렇게 뭔가 먹여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까마귀 축복이라고 하죠. 교회 다니는 분들은 예상하지 않은 예. 까마귀 축복. 예,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은 익숙한 표현이고 교회 안 다니신 분은 저게 뭐 어쨌다고 뭐 이렇게 다음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가장 약할 때 객관적으로 가장 강한 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주관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보면 참 비슷한 경우들이 쉽게 발견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찾아 가시죠 예. 중동의 낮 시간이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굉장히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예, 늘 말씀드리지만, 어, 구름으로 이런 그림자마저 없으면 살인적인 더위에요. 근데 복, 본인의 복잡한 남자 관계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에게는 어 남자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가시죠 그 더운 대낮에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퍼스널 까 개인적인 하나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너를 당신의 그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남자가 아니고 영원히 당신을 채울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그 여자는 깨달았어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나를 영원히 사랑하실 수 있고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신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이 여자가 180도 변하잖아요. 더 이상 사람들 피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달려가서 여러분 어, 자신이 만난 그 영원한 사랑의 주인공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녀의 그 평생의 수치보다 그녀를 향한 신의 사랑이 훨씬 컸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 겁니다. 그 외에도 너무 많아요. 여리고 여러분, 예, 세리 사개오저사개오 얘기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돈으로 채워지지 않은 허전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또 찾아오신 거예요 사케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너하고 함께 하겠다 같이 밥 먹자 사케오야 너희 집에 좀 초대해다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신의 아들 을 만나고 보니까 그 무섭도록 돈에 집착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내가 나에게 있는 이 돈들을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어, 신의 아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공헌을 하잖아요 이, 이게 돈 욕심보다 돈에 대한 사랑보다 신의 사랑이 훨씬 컸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예요 어, 마테나 베드로도 떠오릅니다 이두명 얘기도 제가 많이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들에게 예수님의 신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제자로 부르실 때 이들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 죄인의 부류요세리 세리마테는 당시에 객관적으로 매국노 같은 죄인이었고 베드로는 여러분 어때요? 어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무능한 어부로 딱 이렇게 드러났을 때또 신의 아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153마리 153사건 감동적인 그 순간 베드로가 한 얘기는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낀 거예요. 사실 객관적으로는 어, 물고기 못 잡았다고 죄인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이상하지만 어 신의 그 앞에서 신의 능력과 이런 거 앞에서 한 마디로 쭈그러든 거잖아요. 예. 근데 퍼스널 가세요 진짜 개인적인 사적인 하나님이 사적인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이들의 그 어떤 죄에 대한 자신의 죄보다 신의 사랑이 훨씬 컸기 때문에 이들이 과감하게 다 던져버리고 신의 아들을 쫓아갈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Personal g o d 라표현 다시 드립니다 개인적인 하나님, 사적인 하나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뭉뚱그려서 너희들 뭐중에한명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웃음> 여러분이나 저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 성경의 인물들에게나 예. 내가 너에게 사적인 하나님이 내가 기꺼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예. 개인적인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대박이죠 이렇다고 뭐 우리가 뭐그 요슬램프의 진니처럼뭐 우리 욕심만 채우는 이렇게는 뭐 당연히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 절박할 때 신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저 인생 속에서 늘 그런 것 같아요 빌 게이츠 세계적인 부자가 내가 너의 개인적인 조언자가 되어 주겠다 개인적인 후원자가 되어 주겠다 난리 날거 아니에요. 대박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부자나 권력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신의 선언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I've called your name. You're mine. 제가 사실 오늘 이거를 읽으면서 좀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는 게좀 여러분 웃길 수 있는데 마음의 터치가 굉장히 깊었어요. 예. 아, 예. 내가 얻어 걸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냥 나를 우연히 이렇게 한게 아니구나. 예.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나 이름 알고 계시고 나 이름을 불러주시고 어. 제가 힘들 때몇년 전에 굉장히 힘든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정말 하루에 이런 영어성경 말씀을 하나 외우지 않으면 잠을 못잘 정도로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잘 해결해 주셨는데 그때 제가 붙들었던 말씀이 He will calm all your fears with his love 이런 시편의 표현이에요. 몇장몇 절인지는 몇 다음에 이것도 한번 다뤄 볼게요. 이 말씀이 너무 멋지지 않나요? He will calm all your fears with his love.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너의 모든 두려움들을 calm 잠잠케 할 거라는 거예요. He will 이렇게 띄었으면 꼭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요? Personal 가시 되어주시니까. 예. 그럼 우리 개개인이 어, 신의 임재를 느끼게 될때 얼마나 사실 작고 초라한 존재인가요? 예. 그런데 신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어,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어,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인데도 굉장히 오늘 터치가 깊었습니다 어, 이걸 듣는 분들에게도 저에게 그런 마음 그런 어떤 교회에서 은혜라고, 은혜받는다고 라고 은혜 그러죠 동일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교회 혹시 안 다니는 분이 들으시면 여러분 뭐 은혜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감동입니다 감동 예.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나 경험을 할때마음에 감동을 받잖아요 예. 신의 사랑이 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 너는 내 것이라 이 표현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표현이에요 예.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사의 소유가 아니고 여러분이 속한 인간 조직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조직이나 인간이나 여러분 세상은 우리 이용하고 버리잖아요 사실 내가 힘들건 외롭건 간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목표만 이루면 다 빠이빠이 하는 게 일반적인 세상의 관계죠 예. 어 때로는 친구도 마찬가지고 예. 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또뭐뭐뭐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예. 우리가 다 비슷한 모습이에요. 음, 어, 오늘 그 말씀을 잠깐 어, 이사의 사실 선정 전반부를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긴것 같네요. 최고로 긴거 아닌가 지금? 36분, 40분까지 마실게요. 예. The message CV보다 조금 더 메시지 번역본이 세이비보다 조금 더좀 구어적으로 와닿는 표현이 많았어요. 1절에 보면 어, 신에 대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God who made you in the first place. 처음으로 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The one who got you started. 너의 존재를 시작하게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존재는 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한 것같고요 이어지는 게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신약이나 구약, 구약이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I've redeemed you. 내가 너를 redeemed you. Rescued you라고 쓰임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냈다. 내피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I've called your name. You're mine. 예, 이렇게 이어지고요 어... 좀 중요한 부분만 하면 그 밑에 When you are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it won't be a dead end. 영어의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는 정말 난관에 봉착했을 때 won't be a dead end. 예, 이게 여러분 그 이걸 뭐라고 그래요? Dead e n d 들그 길이 없는 곳을 뭐라고 그러죠? 길 막힌 곳을 아 밤에 하니까또야 이것도 기억이 안 나네.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막다른 골목. <웃음>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는 아,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둘다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 그다음이 여러분 강조한 표현 나와요. 예. Because 그 dead end 막다른 골목이처럼 느껴지만 아닌 이유는 because I am God, your personal God, your personal God. 내가 너의 개인적인 하나님 신이 되어 줄 거기 때문에. 막다른 구멍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것도 다시 읽어도 좋네요. 예, 마음에 마음에 푹 들어오네요, 뭔가. 예. 그 다음 표현도 대박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I paid a huge price for you. I paid a huge price for you. 내가 엄청난 가격을 너 때문에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게 대박이에요. 이집트하고 당시 지금으로 얘기하면 막 미국, 미국 이런 미국과 막 영국 막 이런 나라들 소위 부자 나라들 선진국 나라들을 어,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너를 선택하고 예, 너를 구원하고 너를 내것으로 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감동적인 표현인가요 예. 그러니까 진짜 깊이 깊이 많이 많이 읽어보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신의 엄청난 사랑 고백이에요 그 다음이 여러분 더 메시지 참 좋아요 That's how much you mean to me That's how much you mean to me 이렇게 너가 나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 캬, 이건 진짜 대박이네요 That's how much you mean to me 예. That's how much I love you 예. 뭐 완전히 뭐 이거보다 더 대단한 사랑고백이 있을까요?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가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그 다음이 나옵니다 I'd sell off the whole world. t o g e t y o u back I'd sell off 팔아버리겠다는 거예 o off 가 강조로 볼수 있습니다 I'd sell off the whole world. 모든 세상을 내가 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t o g e t y o u back 너를 내가 되살수 있다며 예, 너를 내가 얻을 수 있다면 다시 얻을 수 있다면 세상이 뺏겼다는 거예요 아 너무 멋지네요 예. Trade the creation just for you The creation이 모든 피조세계인데 이거를 트레이드를 하겠다는 거예요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just for you 너만 얻을 수 있다면 너를 위해서 예, For가 교환의 뜻도 고 위에서는 뜻도 있잖아요 트레이드가 나온 교환의 뜻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Exchange로 예. 어 새벽에 영어 강의까지 하고 있는요 지금 2시5 분이네요. 예. 트레이드 뭐 근데 제가 뭐 퇴근하고 또 쉬, 쉬려고 뭐 유튜브도 열심히 보고 그랬기 때문에 뭐 놀고 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예. 건강 걱정해 주는 밀크님 예. 놀다가 하는 거예요. 트레이드 <웃음> 크리에이션 just for you. 예, 어, 저좀 많이 더 읽어보고 싶은 본문입니다. 5 절. So don't be afraid. I'm with you. 예, 뭐 끝난 거죠. 내가 너하고 같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신께서. 예. 어, 마지막 7절 부분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너무 길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저에게 그렇듯 여러분에게도 이 신의 엄청난 사랑의 터치가 저는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상처를 반드시 아물게 할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